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키키! 티키?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2013년 8월에 아, PD라는 걸 정말 준비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고 9월부터 스터디를 계속하다가 2014년 채널레 시험에 합격하면서 11월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되었될 때까지 1년 4개월 그 기간에 전부가 필기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사실 필기까지 가면 면접은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필기가 이제 문제죠 저는 글쓰기와는 조금 거리가 멀었던 특히 카이스공대 출신으로서 제가 하던 작문이라고는 프로램 코딩 죄송합니다 네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걸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 준비 방법 첫 번째 볼게요 처점은 피디들이 왜 보는지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저도 PD 생활을 하면서 느낀건데 이래서 글을 쓰게 했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게 프리뷰를 한 다음에 머릿속에서 재구성할 때 글을 썼을 때의 비슷한 문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고한 편을 만들더라도 이게 기승전결이 있더라고요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도 저와 B라는 친구는 완전히 다른 예고를 만들 수 있어요 완전 다른 스토리에 그러니까 기승전결이라는 게 영상에서도 꼭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문시험으로 대체를 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계획이 다 있구나 제가 썼던 글을 왜 합격했는지 굳이 막 분석을 해봤어요 작문을 읽으시는 분들이 현직에 계신 PD분들일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당시 썼던 글이 뭔가 뜬구름 잡는 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읽을 때 그림이 그려지는 글들이었어요 문체가 막 화려한 사람 이렇게 뽑는 건 절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소설가도 아니고 간결하게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표현할 수 있네 그 글들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시기를 합격했던 그 작문을 찾으면 공개를 할지 말지 고민을 좀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조금 좋으면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문장론 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글을 쓰는 사람에게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쓰기 위해 생각하는 사람 세 번째는 생각을 글로 옮기는 사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어,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생각을 글로 옮길 때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글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면서 평소에 가졌던 어떤 뭉뚱그려진 생각들을 촥촥촥 펼쳐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인풋을 꼭 넣어주면서 하는 뭐 스터디가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필기 스터디 할 때도 딱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요이당해가지고 한 시간동안 글쓰기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사실 좀 조급하고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이 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거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그치만 치열하게 뭔가 고민할 때잘 발전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즐겁게 생각했던 게 PD니까 기획안 기회관. 그러니까 기획안을 쓰고 문자 프로그램을 정해서 모니터링 해온 다음에 그걸 공유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게 즐거웠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터디에는좀 특별하게 항상 책한 권씩을 읽어야 됐어요 그 그러니까 즈음에 유행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하나 정해요 요리면 요리 아니면 뭐 군대 아니면 어린이 막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쳐요 그럼 그거 거기에 관련된 책을 꼭 각자 한 권씩 가지 정해 가지고 읽어서 오고 그책의 요약을 하고 요리라는 주제에 걸맞는 기획안을 하나 써서 갖고 와야 되는 스터디였어요 그 스터디가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책을 하나 읽잖아요 여러분들 아웃풋이 나오려면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풋 없이 무조건 글을 뽑아내고 기획안을 뽑아내려고 하니까 머리가 든게 없는데 막 쓰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질려요 아예 나중에는 작문을 하고 싶지도 않고 기획안을 쓰고 싶지도 않아지더라고요 근데 책을 한권 읽잖아요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이 써놓은 어떤 책을 읽어 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사고가 자연스럽게 자기의 여기에 흘러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 어, 이런 맥락에서는 또 다른 발상이 들고 이런 발상이 들고 그 발상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 뭔가를 끄적였어요. 그당시 제가 갖고 다녔던 게 정말 만만한 노트였거든요, 연습장. 갱지로 된뭐뭐 뭐 200장, 300장짜리 그냥 1000원, 2000원이면 살수 있는 연습장인데 그걸 몇 권을 썼어요. 한 권은 책을 읽으면서 잡자에 들었던 단상들 이런 것들 막 써요. 그게 뭐 엉뚱하게 요리로 시작했는데 막 경비실 아저씨로 끝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요리에 대한 기억들이 나 타고 타고 가다 보면은 경비실 아저씨한테 뭐 음식을 드렸던 일들 뭐 요런 것들까지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기억과 함께 따스하게 명절 파일럿 같은 프로그램을 좀 기가 막히게 또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장 쉽게 스쳤던 분들한테 가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서 선물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발상을 딱할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폭탄이 있으면은 거기에 딱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 불을 붙여주는 생각이 딱 들게 해줄 촉매제 책 다큐 이런 것들에 인풋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읽는데 어떨 때는 한페이지 넘기는데 두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단장이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들을 이렇게 적는 행위를 통해서 또 연상을 연상을 하고 연상하는그 과정이 굉장히 도움 많이 됐고 그 이후로도 제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그 방법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요 실제로 이때 생각했던 거의 마지막 쯤에 제가 짰던 기획안이 있거든요 가장 블록버스터급의 기획안이었는데 그거를 2014년 채널A 시험에서도 그거를 썼고 2015년 JTBC 시험에서도 그걸 썼어요 그래서 둘다 됐습니다 기획안은 사실 괜찮은 걸 써주면 어떤 주제가 나왔을 때 음... 활용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필기도 사실은 돌발 시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괜찮은 글들을 정말 여러 개를 써놓으면 은그거를 울고 먹으면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피, 필기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볼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모니터링에서 시야를 넓히는 것에서 또 도움이 되는 게그 시청자의회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방송국마다 자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방송에 대해서 이런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고통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는 딱 나이가 한정되어 있고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의 군집도 되게 비슷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네 이런 것들을 많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필기를 정말 여러번 보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합격했던 경험이 세번 있어요 필기는 채널A, JTBC, t v n 제가 필기를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는 아까 말씀드릴 것처럼 스터디를... 스터디에서 기획안을 잘 준비해 놨던 거가 굉장히 든든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일기를 꾸준하게 썼어요. 중학교 때부터 약간 진짜 마음과 내통을 하면서 썼던 일기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의 글들을 보면 세련되진 않은데 저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문장들, 투박하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글이 저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일기를 썼던 습관이 발휘가 될수 있었던 시험이 이제 바로 채널A 시험이 었어요 채널A 때 나왔던 주제가 덕불고필률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서술하시오 뭐 이런거였어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서술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냥 시험 당일날 뭔가를 관찰하면서 시험장에 갔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어 내려갔어요 저의 진심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글이 또 탄생을 했어요 어 이거 나 잘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오늘부터 하는 영상들은 좀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부자가 될수 있는 컨텐츠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린다고 라 보실 수 있지만 사실은 저도 누군가에게 다 받았던 거거든요. 감사함을 다시 한번 되돌려 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껏 취해가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되셨을때 누군가를 위한 그런 영상 혹은 글들을 꼭 후기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해요. 한에에 정, 너무 이 영상이 많이 에 고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광고를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키키?